최근 하락장 때문에 더욱 주식시장이 시끌시끌한 가운데 장기투자라는 화두가 던져지면 꼭 테크를 거는 유형이 있다. 내가 10년 동안 땡땡 주식을 계속 보유는데 가격이 똑같다. 장기투자로 돈을 번다는 건 허상이자 거짓말이다. 한국은 미국 시장과 달라서 장기투자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참 그럴싸하다. 주식매매 경험도 충분한 사람이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니 초보라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릴 것이다. 정말 그럴까? 지금 당장 장기투자 따위는 집어치우고 테마주를 추종하는 열기추적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 우선 장기투자에서 수익이 생기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해보면 장기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장기 연 10%의 성장률을 기록한 성장기업이 있다면 적던 가격에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향후 연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과거부터 성장해왔고 향후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후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기업 성장에 따른 과실과 복리의 마법이 매년 적용되면서 자산이 불어난다. 연 10%의 수익률의 주식을 10년간 보유할 경우 자산은 약 2.5회로 불어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성장이 없거나 평균보다 떨어지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는 장기 투자로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말이다. 방금 내용이 장기 투자가 수익을 얻는 사이클을 말해보았다면 두번째로 그들이 보유한 장기투자용 주식들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이런 장기투자 허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골손님처럼 내세우는 종목이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다. 이런 유명 우량주에 오래 투자했는 데도 수익이 없으니 장기투자는 허상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선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에너지주는 보통 저성장주로 분류된다.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이슈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는 테마주 성격도 가지고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뭐볼 것도 없이 경기순환주이다. 둘다 꾸준한 성장과는 거리가 먼 섹터다. 경기순환주는 경기침체기에 엄청난 수준의 주가폭락을 겪고 이어지는 경기 확장기에 회복하는 사이클을 갖는다. 보유하는 동안 꾸준한 성장을 기반으로 둔덩이처럼 복리로 굴려나가는 성장주와는 아주 다른 사이클을 갖는 것이다. 이들은 경기 확장기의 열매가 충분히 물을 익었다면 수확을 서둘러야 하는 유형의 주식이다. 때를 놓친 후 또다시 경기 침체가 닥치게 되면 이전보다 더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항상 저렴해 보이는 경기순환주에 아마 매수할 때는 주식의 범주 따윈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약세장이 펼쳐지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주식을 좀 한다고 자신하는 사람 중몇 명은 비싸 보이는 대형 우량주 대신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저성장주나 경기순환주를 바구니에 넣는 것이다 당시에는 본인이 남들보다 현명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비싼 대형 우량주가 싼 경기순환주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 그럼 한국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의 성과를 살펴보겠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이지만 다른 특성도 갖고 있다. 바로 대형 우량주이자 성장주이며 19년부터는 배당주 특성도 지니게 된 것이다. 반도체 업황이 이례적으로 좋았던 17-18년 실적을 뺀 2009년에서 2016년 삼성전자의 주당 손이익 성장률은 연 13.4%다. 규모가 큰 대형 우량주 중 이렇게 꾸준한 연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은 흔하지 않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10년간 보유했을 경우 수익률은 어떻겠는가? 삼성전자는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2월 저점을 기록한 후 2009년 초반까지 빠져나오지 못했다. 바닥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수익률과 괴리가 커질 위험이 있으니 코스피가 2008년 12월에 비해 49.6% 반등한 2009년 12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2009년 12월 말 주가와 1 9년 12월 말 주가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삼성전자의 10년간 총수익률은 349% 연수익률은 13.3%이다. 이는 배당 및 재투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다른 종목도 하나 살펴본다면 코스피 대표 고성장주이자 대형의량주인 LG생활건강이다. LG생활건강의 2009년에서 2018년 주당순이익성장률은 연 16.6% 영업이익성장률은 무려 연 20.2%이다. 마찬가지로 2009년 12월 말 주가와 10년이 흐른 19년 12월 말 주가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LG생활건강의 10년간 총 수익률은 433% 연 수익률은 15.8%에 달한다. 성장주 투자이론을 처음 소개한 미국의 투자대가 필리피션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텍사스 인스트먼츠와 모토로라를 집중 매수해서 두 종목을 무려 30년에서 40년 동안 오래 보유한 걸로 유명하다. 그는 올바른 기업의 주식을 올바른 가격에 매수했다면 매도할 타이밍은 평생 오지 않는다는 말을 담겼다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쓸데없이 주식을 팔아치울 필요도 매일 주가 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버핏이 자신은 주식시장이 매일 열리지 않는다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 이 말의 뜻은 주 1. 시험별 또는 초단위로 부안해동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새겨야 할 현재에도 적용되는 투자 원칙이다. 1990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무려 100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종목이 1 1 0개나 된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상장기업은 적어도 100여개 이상 존재한다. 성장기업의 수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기업들을 전혀 구분할 줄 모른다는 데에 있다. 장기간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고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공부하고 익혀야 한다. 수십만 원짜리 항공권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한달 내내 조사하고 비교하는 수고를 들이면서 주식에 투자할 땐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면서 5분 만에 덜컥 수백 수천만 원 매수 주문을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참 이상한 일이라 생각한다. 10년 후 투자 수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투자자가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유형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역시 장기 투자는 화상이며 그저 도박에 불과하다고 중얼거리는 투덜리가 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다.